지민하기랑 엄마 한번 먹어지리야 뭐야? 보줄게 맛있어요? 네 어떻게 나왔다.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? 기다줘 왜? 넣어줘도 너너 괜찮은데 응. 더 먹을 거야? 응. 더, 전화가, 먹을 거야? 응. 응. <웃음> 더 먹을 거야? 응더 먹을 거야? 더 먹을 거야? 그만 먹을 거야? 응 <웃음> 갑자기 테리가 뭐라고 한것 같아요. 엄마 보고 싶었어요. 테리야, 테리야, 요플레가 더 좋아? 엄마하면서 달려왔어야지. <웃음> 요플레가 더 좋아요, 그지? 아까는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었는데, 그래서? 요플레 파 <웃음> 그냥 <그리> 엄마만 불러. 나 여기 있어. 아까처럼 예쁘게 표정 예쁜 짓 어. <웃음> 여기, 여기 봐야지 여기 여긴 뭐해 예쁜 짓 이렇게 예쁜 짓 응. 어머! <웃음> 너무 귀엽다 <웃음> 너무 예뻐 너무 예뻐 <웃음> 세리야 이거 너무 귀엽다 <웃음> 어 언니가 어 언니 뭐야? 언니 가방 엄마 엄마 엄마 테리꺼 테리 오빠 누구꺼 이거 아니 누구꺼 이거 나 테리꺼 이거 누구꺼 나니 나니 엄마 먹까니만 엄마 한입만 때리야 엄마 한입만 어? 때리야 한입만 일로와 이제 좀 닦아줄게 <웃음> <안녕하세요>. 경기장이니까 당연히 안녕하세요 <웃음> 청소기 청소기 음, 어, 청소기 청소기야 청소기 어. 일로 와봐 청소기인지 한번 가봐 일로 와봐 청소기 무서워? 무서워? 저리 가 그래 저리 가 그래 청소기 무서워? 그냥 어? 청소기야 청소기 기계야 기계